네, 저는 내일 네, 관리한다. 안녕, 동티뷰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가 1990년대 초에 일산에서 종로로 출근을 했었습니다. 하루는 야근을 하고 12시가 다 돼서 퇴근을 하려는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습니다. 퇴근을 하고 집 근처를 다 왔을 무렵에 깜빡 졸았던 것 같은데 차는 이미 도로 안쪽에 나무를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났었고 이 사고로 차는 폐차를 했지만 다행히도 저는 양쪽 무릎에 살짝 찰과상 정도만 있었는데요. 현장에 견인차 기사가 안전벨트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사고 이후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벨트는 꼭 하게 되었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짐작하신 것처럼 오늘은 안전벨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. 그런데 안전벨트의 중간을 보면 작은 플라스틱 버튼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요. 이 버튼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텐데요. 그런데 이 버튼의 위치가 한 곳에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혹 운전자에 따라서는 불편한 경우도 생기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버튼의 위치를 바꾸고 안전벨트의 착용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DIY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티뷰, 사실 관심있게 본 사람이 아니면 플라스틱 버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야. 보통은 안전벨트 스토퍼라고 부르고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사용하는 걸쇠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적당한 위치에 걸리게 하고 탑승자가 걸쇠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부품인 거지. 그런데 간혹은 이 스토퍼가 플라스틱이라 충격에 파손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걸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벨트를 착용할 때마다 불편한데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쉽게 장착 장착이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여기 보는 것처럼 명칭이 시트벨트 스토퍼라고 돼 있고 부품 번호가 있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순정 부품이야 그런데 스토퍼의 위치 때문에 다른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의 체형이 다 다르고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또 마르거나 뚱뚱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데 걸쇠의 위치가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손을 길게 뻗거나 몸통을 돌려 걸쇠를 찾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면 체구가 작은 사람은 걸쇠가 낮은 곳에 또 반대로 큰 사람은 조금 높은 곳에위치해 잡기가 편한데 그렇지가 못한 거지. 나도 시트에 앉아서 걸쇠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약간 몸을 돌려서 손을 아래쪽으로 해야 걸쇠를 잡을 수 있는 게 불편했고 약간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. 그래서 오늘 내 체형에 맞게 스토의 위치를 바꿔볼 거야. 시트 벨트 스토퍼는 이렇게 상부와 하부 한 세트로 준비를 해야 하고 먼저 시트에 앉아서 시트를 운전하기 편한 위치로 세팅을 하고 오른손을 뻗어 손이 가장 편하게 닿는 곳에 벨트를 잡은 다음에 그 상태로 벨트를 잡아당기고 손을 폈을 때 벨트의 가운데 부분을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한 곳을 송곳으로 구멍을 낸 다음 상부 스토퍼를 구멍에 맞춰 끼우고 하부 스토퍼를 뒷면에 맞춰 꾹 눌러준 다음 팬츠나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꽉 눌러주면 뾰족한 부분이 눌리고 조립이 끝나는 거야 참고로 연장 대신에 라이터 불로 녹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화재 위험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야 잘 되었는지 한번 볼까? 손을 뻗으니까 편하게 잡히고 몸을 돌리지 않아도 되지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안전벨트가 생명띠라고 불리는 것처럼 차를 타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손으로 잡게 되는 것이 안전벨트입니다. 접근성은 좋게, 또 불편함은 줄여서 생명띠 좀더 편하게 착용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내어 갈랜다. 수고했어, 동튜요